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투두 아, 그런 게 틀렸어요, 다시 해요 아, 전구가 예쁘네 다시 시작해볼까요? 네. 투 어, 저기 카메라 있네 안녕하세요 아, 카메라 들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스태프분들 네, 오늘은 뭐할 건가요? 오늘 요리 하나요, 요리 자, 오늘의 활동은 I love 분입니다 아, I, I love 분네뭐 혹시 평소에 즐겨 드시는 고심 종류들 있으세요? 떡볶이 김말이요 어, 김말이 네. 끼니로도 먹기도 하고 뭐, 만들어 본 적은 있으세요? 학교에서 만들어 본 적은 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만들어 본 적은 있는데 잘 만든 적은 없어요 <웃음> 그럴 것 <웃음> <거 웃음> 같아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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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안, 안, 안, 안, 안 깨어난 차나 그런... 달고나 커피 만들 줄 알아요 이거 잠깐 보여주는 거겠지? 재료 확인은 5초가 보여주는 어 너무해 자, 첫 왜... 번째 가 태현이가 왜요? 1, 2, 1, 아, 아 진짜 잠시 하냐 아, 아왜 진짜 잠시만요. 왜 보여줘, 요 뭐야, 이게? 아니, 아니, 아니 잠시만요 이거 볼거 그냥 여기 있는 여기 거 보면 되잖아 거거거 거... <웃음> 몰라, 천장고치 <웃음> 이러는 거하고 사실 <웃음> 이렇게 길게는 돌아가는 거 보고 <웃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시피에 정말 들어가는 재료만 여기 다 있고요. 여기는 그다있니다한 아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좋습니다 한번더보여주 어, 아, 의미가 네. 없었다 야, 돌아가는 게 너무 시선 강탈이야 왼쪽 소위지 자꾸 돌아가 <웃음> 이거 왼쪽 대각선 위태현이 오케이, 오케이, 왼쪽 상단 <웃음> 저 오른쪽 대각선 위 단무주 고추 청양고추, <웃음> 빨대 단무주, 빨대, 소주도, 소주도 <웃음> 들어간대요 지금 법에 꼬치 정의, 단무주 맞아, 다 봤어 우유, 우유, 참기름 나다 봤어 우유, 참기름 청양고추, 빨대, 소주 <웃음> 소주가 <웃음> 있다고? 네 소주 오른쪽 아래에 있 단무지, 고춧가루, 팽이버섯, 굴소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지퍼백. 소주가 왜 떡볶이 에 들어가? <웃음> 재료 확인 다았으니까다 <웃음> 확인 못했네 <웃음> 아, 다 그럼요 <웃음> 1분 동안 재료를 갖고 오실 수 있는 쇼핑 시간을 드릴 거예요 일단 다 가져오자 뭘까요 아, 오늘 메뉴 뭐뭐 뭐 한다고 그랬어? 떡볶이 슬러시슬러시 슬러시, 달고나 커피 그 김밥 네. 네 사랑이 담긴 김밥 저부터 나갈 테니까 다 자리 당겨요 네, 네, 네 갖고 오신 재료는 게스트로 다 활용하셔야 돼요 그 자체 <웃음> 다 갖고 오시면 안 돼요? 네이에다 들어가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스타트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당, 당근은 그냥 나 봤어 빨때 슬러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챙기고 청양고추 챙기고 떡볶이에 이거 들어가니까 챙기고 어, 아쿠, 어, 아쿠, 이게 뭐야? 진짜 이쇼 아니, <웃음> <웃음> 이쇼라고요? 진짜? 야, 떡을 안 챙기냐 참 기름 없어요? 하고 네, 하고 포도주스를 자, 가져와야지, 슬러시 <웃음> <웃음> 국간장, 국간장 어묵탕이니까 이게 있어야지 그포도주스 김, 김, 김. 우유, 우유도 있어요 마 마이 김밥에 김 김이 있어. 밑에 단무지, 김밥이 있구나 소세지 와 어! 그냥 와도 될것 같아요 책상을 들고 올 거야 아, 그만, 잠깐만. 그만 아! 아! 아! 아! 괜찮아, 들고 와 잘했어 괜찮아,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야 어차피 배 들어가면 다 똑같아 아니, 간... 아니, <웃음> 아니, 게임하면 돼, 게임하면 돼나안 먹을래 소주로 간을 어떻게 맞죠 그리고 슬러시 만든다고 해놓고 왜 포도 주스는 그대로 두고 왔어? <웃음> 야, 우리 밥을 안 갖고 왔어 밥 있어요? <웃음> 그, 혹시 20초만 더 주시면 안되나 <웃음>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짧다 아니, 근데 어묵탕 만들려면 저 파같이 생겨져서 저것도 필요한데 괜찮아요, 저 어차피 재료에 깨도 있었거든요 야, 이거 털어놨으면 되겠다 어, 야, 이거 뭐요? 이거요? 무기야? 음, 음, 음, 무기예요? 어나 떡인 줄 알았죠 아... <웃음> 아니, 형, <너무 웃음> 떡같이 <웃음> 생긴 거다친거 <건> 같아 <웃음> n m c 한번 할까요? n m 시 c 와, 진짜 3행시 진짜 못하는데 공개가 한다고 합니다 오케이, 어그로 갈게요 자, 와 <웃음> <웃음> 어... 어떡하지? 무 <웃음> 아? <웃음> <웃음> 진짜 못한 뭐, <웃음> 다른 멤버가 할게요, 다른 멤버가 할게요 <웃음> 저 한번 재도전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다른 멤버가 할게요 <웃음> 저 해보겠습니다, 연출이 형 오케이, 오케이 그냥 문장을 만들면 되는 거죠? 선가할게요순 <웃음> 어... 순순히 안 주실 거 알아요 오 아, 아 순순히 안 주실 거란 걸 알지만 대결을 신청하겠습니다, <웃음> 네. 대결을 신청하겠습니다 오, 센서 있다 <웃음> <오> 네, <웃음> <좋았다. 웃음> 그냥 포도 주스로 그냥 배다 같이 채우죠. 하나라도 성공하죠. 포도 주스 가져. 있어지 야 들어치고. 맞아요. 오죠. 아, 근데 우리 밥은 먹어야 되잖아. 아, 한국에는 밥심이라고 밥 먹어. 오케이. 다들 과요. 아, 아, 네. 근데 요리 하나라도 완성하는 게 좋으니까 포도 주스 가져오는 게. 네. 그냥, 그냥 못 만들어도 입가심 용으로 네. 먹을 수 있게. 그래? <웃음> 우리 진짜 단순하다. 아, 그래? 그냥 <웃음> 그리고 그리고 단무지 만약에 그거는 하나? 못그 그냥 밥에다 먹어도 되고. 와. 다음은 무슨 게임 할까요? <웃음> 네, 여러분. 요리를 만드시려면 레시피가 있어야 되죠? 아, 네 그럼요, 아 그럼요. 준비, 시작! 아, 졌다, 야. 안될 네것 같아. 네 오. 자, 제가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왜 안되냐? 아이고야. 아, 그냥 천천히 까고 맛있게 먹어. 오케이. 어, 지났죠? 형, 이거 뜨더라고, 이제. 안튀겨요 <웃음> 줘봐, 줘봐. 남매불러. 이게 예, 할때떨어서 도전해보면 안 돼요? 몇 년씩 도전? 네, 저 한번 해볼래요 알겠습니다 천혜한 나쁜 거 자, 잠수만요 바꿀게요 아, 아, 아, 왜 저때 삶은 계란 아, 저그 잘한단 말이에요 삶은 계란은 근데 쉽지 않나? 이거 식초랑 소금 넣었나요? 삶을 때 어, 그럼 잘했어요 몇초 걸렸어요? 먹었어요 짐상이나 조금만 준비했는 너무, 너무 자전 짐상이 <웃음> <웃음> 그래서, 계란은 언제까실건가요 도전. 나두까는거잘하 거. 든요 하나, 준비, 시작 일, 이, 삼초라2 3끝4 1 연준 1 2 1 3 23, 23, 23, 23, 23, 23, 다3 23, 2 <웃음> 너왜 그러니? <웃음> 오, 끝 <웃음> 형이 더 심하다고 해다 그래. 잘하는 거라니까요 <웃음> 그 우리 끼리 한번 만들어보자 천혜영 형이 제작진 15초 걸렸다고 하니까 15초가 될 거야? 1 5초안될거 같은데 야, 잠깐만, 천혜영 진짜 될거 같아 15초야? <웃음> <웃음> 와, 후하다, 후하다 아, 20초 20초면은 넉넉하지 근데 제작팀 분들 15초면 우리는 30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20초는 근데. 할 만하겠다, 이거 연장잘잘까 근데 이게 얇네, 생각보다 아, 10초 지났어요 아, 거, 아, 진짜요? 망했 껍질이 망했네. 엄청 얇네 그냥 까서 먹어요 잘안 되겠다 싶으면 입에 넣어요 20, 끝! <웃음> 빨리, 빨리 잘 됐네 네, ]겠네. 다음 게임으로도 <웃음> 껍질이 엄청 얇네 엄청 얇아요 <웃음> 네. <웃음> 노랗삼이야, <웃음> 노랗삼 <노랑상이면> 노랑상 <웃음> 참과 광태의 싸움이다 <웃음> 어떻게든 주려는 분과 어떻게든 안 받으려는 우리 <웃음> <웃음> 어떻게든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하는... <웃음> 이걸로는 안될것 같습니다 <웃음> 바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서 어묵탕이 제일 가까워요 국간장이랑 소금만 있으면 대충 만들 수 있어 게임할까요? <웃음> 네, 제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웃음> 자, 아무 말 대잔치 하겠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 뭔지 아시죠? 야, 너가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유에대한치 말고 현실 수술을 하면돼 그냥 아, 그래요? 내가 잘하는 거너 키가 몇이야? 나? 2, 2, 2, 2,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동문대나봐라고동문들 이렇게 해야 돼, 난 휴닝타이야, 이렇게 대답하면 돼 <웃음> <야, 웃음> 키가 몇이야, 아, 너무 그런... 날씨가 좋네요 <웃음> 아, 그런 거예요? 자,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요 연준이, 연준이 아이저두걸로 <웃음> 아, 해볼래요 아, 이해됐어요 아, 번경이 먼저 그럼 한번 해보고 소행이 있는 거 뭐예요? 아, 803 가고 싶다 <웃음> 아, 아 <웃음> 저도 이거,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네, <웃음> 아, <웃음> 어, 국간장, 너무 국간장 좋운데? 지금 한 명씩 다 하면 돼요? 국간장 국간장이 뭔데? 거기 써 있어요 야, 콜라인데 이거 가져갈까? 저 <웃음> 형은 보내는 게 아니었어 <웃음> <웃음> 아니면 파가 좋아요, 파 야, 설탕 있어야 돼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아, 소, 소금? 소금아, 그래, 소금이 <웃음> 설, 있어야 된다, 설탕은 설탕. 아마... 근데 설탕도 필요해요 달고나 때문에 다음은 누구, 누가 할래요? 오 이게 설탕인가? 왜 달지? 그래 네. 괜 어떤 걸 가져왔어도 괜찮아요 둘다필요해이 까만 게 있어? 뭐예요? 다 미각을 잃었어 잠시만 아, 뭐가 온 거야? 뭘 가져온 거지? MSG예요 이거 소금도 아니고 조미료예요? 도 아니야 아, 조미료야, 조미료 이제 우린 뭘 넣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어 <웃음> <웃음> 네, 해보겠습니다 휴인사이 어? 씨네 팀의 막내가 누구예요? 아, 한강 가고 싶다 동강 가요? 한강 씨, 다 하자, 야, 도 빨리 해봐 그 이것도 뭐저 할게요 한 번에 스테이핑식 조조하는 조조사 하는 걸로 바꿨죠 아, 아 네, 좋아요 자, 수시 갈게요 네오해몇 살이에요? 우리 집 밭증으로 이사했어요 <웃음> 어디가 있다고요? 배고픈데요? 왜 배고파요? 뱀이 좋아요 갖고 와, 갖고 와 생일 갖고 와주는 거예요, 여 뭐야? 그거 뭐야? 콜라 얘 콜라 가장 방금 웨자 됐어요 맛있어 이게 국간장이 아. <웃음> 레시피 봐봐 이거 들어가죠 어묵탕이 이걸 아무 무죠 무어무무 들어가야 이거 육수 넣들어가서 안나? 양파 있고 파도 있고 무도 있어요 일이 국간장이에요 삼이 국간장 네 말이 나 이것 때문에 콜라 골랐어 솔직히 말이 안 되긴 한데 파하고 양파 국간장 탔는 거가 지금 네 우유 가져와요 그냥 우유 가져와요 예. 또 해야지 예. <웃음> 아니 재료가 아니라 자기 먹고 싶은 거 들고 또세지는 아, 요리하면서 아, 먹을 수 아, 있잖아 자, 시간 제한 들어갑니다 자, 요리를 시작해 주세요 아, 야, 내가 어묵탕 만들게 누가 레시피들 하고 있어, 나 게임할게 내가 어묵탕... 어, 어묵을 어. 꼬치에 끼운다 무는 네모 얇게 파는 새끼 손 야, 떡볶이에 두명 붓고 어묵에 두명 붓자 떡볶이 만들 수 있어? 아, 못 만들어? 그럼 게임으로 얻어, 얘가 얻어줄 까야 자, 후. 게임 하겠습니다. 요리 일단 할수 있는 어, 거 아무거나 시작을 해보자.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손부터 씻어요. 손부터. 씻자 귤을 가지로 가겠습니다. 안 돼요? 손 씻어요, 멤버들. <목소리> 1분 주세요. 30초. 됐어요. 어, 할만한데? 30초 준비. 오케이. 나 여기 30초. 관심을 시작? 주겠어. 화이팅, 화이팅. 황경, 화이팅, 화이팅.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까보다 훨씬 발전했어 오, 오 빨라, 빨라 어? 진짜 빠른데? 오! 몇 초예요? 얘기를 안하는거 보니까 성공이야, 이건 어? 오! <목소리도> 이다두개 성공이야? 몇 초로 됐는데? 30초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그래? 그냥. 야, 뭐 들고 올까? <목소리도> 설탕, 설탕 아니, 소금, 소금 그, 그거부터 소금, 설탕? 그 어묵탕 레시피 다시마 육수팩 그게 다시마 뭔데? 다시마 육수팩이나 양파나 무 다시마 육수팩 없어 아, 얘인가? <웃음> 그건 커피 <웃음> 그거 <그건. 웃음> <웃음> 아니야, 이게 <웃음> 여기 아, 그래요? <웃음> 다시마다, 냄새 맡아 아, 이게 다시마 맞다 이거 맞아 오케이 그거하고 무하고 양파도 있어야 돼 오케이 <웃음> 도전 어 게임하겠습니다, <웃음> 무를 얻겠어 자, 1초 노래 맞히기 게임 가겠습니다 와, 이번에. 내 전문인데 그렇게 잘라야 되나? 새끼손가락 크기? 이거... 이만큼... 들어 보세요, 모르겠다 장르가 클래식이에요?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아, 야, 나 이거 알아 아, 아, 야, 나 이거 알아 예 네, 저도 알아요 <웃음> 에이트 선배님이 심장이 없어 <웃음> 어. <웃음> 죄송합니다 고 죄송합니다 누구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에이트 선배님. 웃음> 준이 어떤 게 필요해요? 양파나 무 응. 파가 있으니까 <웃음> 무저 <웃음> <웃음> 할래요 자, 일오 갈게요 너무 쉽지 얇게인가, 이게? 와잘 썬다, 형 그래? 뭔가 진짜 거기 들어가는 것처럼 썰었어요 아무도 못본예요 <웃음> <웃음> 어! 비닐번호 사파류. 이선배님의 연예인. 김밥이. 네! 김이요 김밥 네. 어, 연준이, 연준이. 아, <웃음> 아 저, 저, 아, 당근, 당근, 당근 아, 나도 알려줘요 당근, 당근, 당근송 아! 야채송, 야채송 뭐야뭐야 <웃음> <야채송>. 알려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나한테 당근, <탕근, 웃음> 당근 이랬는데? 아! 그래! 야! 그래! 당근송이에요, 제목이? <웃음> 어? 아! <웃음> 우유송 아니야, 우유송? <웃음> 이거 아. 나 좋아하니 아니, 아니. 당근 나 몰라, 안 돼서 몰라 당근, 당근, 당근, 나 좋아하니 당근 당근 맞춘 거죠? 당근 속 모르는 처음 본다 야. <웃음> 야채 속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랬어요>? 야채 속 <웃음> 도전 <웃음> 아, <맞아. 웃음> 자, 애 m 식 갈게요 알지. 자, 음식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분 분하다, 식곤증 때문에 집에 가서 자고 싶다. 양파 양파 양파 양파. 바로 바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 바로 도전 하겠어. 바로 도전. 네. 네, 오오 비야. 오 비야. 네. 참치 김밥. 네? 참 참치 김밥. 치... 치즈 김밥. 김 김밥. 밥. 밥.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말은 된다. <웃음> 밥이 필요하지로 끝내. 아 밥이. <웃음> 괜찮은데. 이거 할줄 아시는 분나 대충 알아 우리 그 지금 하고 계시 그럼요, 지금 네, 생각보다 많이 진행됐어요 네, 생각을 아, 어떻게 하시지 모르겠지만 네, 문제 주세요 자, NX. NX 할까요? 네 이번 에 게임에 이기시면 10정 동안 재료를 마음껏 바고올수 네. 있는 기회 드릴게요 음. 자, 네 국반장 총 다행이네 한장 자, NX입니다 MX죠. MX죠. 갈게요, 새우튀김 새 세우튀김, 새우튀김이요? 음. 아, 새우튀김 아, 우유, 튀김, 김 싸서 다 먹고 싶어요. 우유를 김 싸서 드시면은 제가 인터넷으로. 야, 갖고 와. 아, 오케이, 오케이. 형, <웃음> 무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당근 필요하지? 어, 네, 맞아요. 당근, 당근 빨리 갖고 와. 아, 형! 갖고 와. 어. 믹스커피랑 설탕. 중간에 있게 설탕이고, 오른쪽게 굵은 소금이에요. 지금 오, 1초 카운트 해주시는 게 거의 1초당 3초야 아, 오 <웃음> 형, 기름 좀 가져와줘요, 기름 없으면 못. 기름이 어딨어? 형, 그냥 아무거나 3개 찝어와 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카레 아, 가루었어요 카레 가루야? 아, 일단, 일단 와, 갖고 봐 일단 갖고 와봐, 빨 훨씬 지나긴 했거든요 밥안 채게, 밥? 그래, 나 밥, 밥, 밥, 밥, 밥, 근데 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이거 불 어떻게 켜요? <웃음> 딱 이거 켜, 어떻게 켜요? 잠깐만 안켜져요 뭐? 켜졌어요? 네. 그고 이거를 정하는 거 아니에요? 됐다, <웃음> 네, 겁나 뜨거워질 거예요 이제. <웃음> 겁나 <웃음> 뜨거운 건좀 무서우니까 참. 아니 이거 어떻게 자를 게 <웃음> 뭐야? 이렇게 처음에 만들면 밥은 포기해야 될것 같아. <웃음> <웃음> <웃음> 자, 인시간 할게요 네몇분 네. 지났죠? 네. 저 게임할래요 <웃음> 나... 저 게임할래요 네, 이런 게있으요아니 그냥 게임이 하고 싶어서요 자, 그러면 이번 게임은 크게 맞추게 할게요 아, 이거, 이거 자유롭게 <웃음> 저 하늘 자, <웃음> 다 쏘아지고 그 몰라요 들어만 봤어요 이거, 에? 그건데 이 제목은 알아요 뭐야? 거위의 꿈, 거위의 꿈, 거위의 꿈 거위의 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시만, 거위의 꿈더한 번만요 다른 분 왜, 우리의 꿈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꿈이 없다니까 거위야, 그럼? 아니야, 아니 아니야, 거위야 닭, <웃음> 닭종이 없어 아, <웃음> 그닭이란나그 하트 새 조리 없어. 맞지 않아요? 나도 거위 꿈을 알고 있는데. 현준 현준 마법의 성더 클래식의 마법. 맞아 성. 마법의 성이었어. 아, 마법의 성. 어, 그러니까. 거위 꿈은 뭐, 다른 거. 뭐, 거위 꿈은, 뭐, 뭐, 꿈은 어떤 노래예요? 거위 꿈은 어떤 노래예요? 마법 의 마약 김밥 아, 필요하지. 근런데형고춧 가루 고춧 가루 또또또또 말해봐. 참기름. 참기름도 어차피 김밥 만들려면 필요하니까 그냥 가져와요. 어 참기름. 어, 많이 두고 왔다 야, 참기름, 참기름 고춧가루 자, 획득하신 재료는 다 소진하셔야 되겠다 또 게임할래요 근데 우리 저희, 저희 이제 이거는 다 만들 수 봐요. 있어요 나, 우리 참기름. 청양고추도 있지? 네, 참기름. 나 달고나 커피 만들게 이게... 와, 내가 진짜 여기서 안 해본 요리를 다 해본다, 와뭐 해야 돼, 이제? 어묵도 자를까요? 어묵, 어묵 잘랐어 <목소리> 어, 그러네 당근 자를게요 떡도 마시지 않어요 <목소리> 어 근데 떡볶이는 포기해야 될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부터 게임 없이 재료를 다 이용하게 될 테니까 <목소리> 만드세요 요리. <웃음> 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와 진짜요? <웃음> 감사합니다. 어 이거 이제 끊는다. 이거 어묵 넣으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시작하면 아, 어묵을 넣으야 해요. 어묵 넣으라고요? 하고. 마지막으로 팽이버섯과 청양고추를 넣고 팔팔 끓이면 완성. 오케이. Okay, 그럼 이거 일단 놔두고 떡볶이 만들자태돼네 양념장 만들어야 되는데 컵 없어? 깨끗한 컵? 여기 있다. 그러면 할머니 슬래시 못 먹어요. <웃음> 아, 진짜. <웃음> 야, 그 포도주스 먹었던 컵좀 먹어. 고춧가루 4스푼. 붉은 소금 이제 딱 3분의 1이 맞는 것 같아 이제 저어주면 되나? 저어주면 되죠 고춧가루 4스푼 1.5 티스푼? 아. 야, 후추 있냐, 우리? 저희 다 있어요 후추, 아, 그러네 <웃음> 야, 후추 좀 후추 그거 사정 없이 흔들어져야 된다던데? <웃음> 아주 조금만 넣어줘 아주 조금만 가루라도, 이 가루라도 근데 원래 당근이 이렇게 커요? 공기가딸라서큰 <웃음> 거야 제가 찍어도 이렇게 가만히 <웃음> 보시면 요 <웃음> 혹시 컵 있나요? 됐어, 먼저 봐 와, 이게 되네? 그러니까, 신기하다 여기, 여기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게 되네 와 신기하다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구나 떡과 양배추 우와, 뭐야? 어떻게 만들었어? 제가 저에게? 마법의 손이야 저도 깜짝 놀랐어 왜 이거 주세요 와, 된다잉 안해 못하겠는데 근데 이건 강깨 병깨... <목소리> 어느 정도 나오면 돼요, 근데 이게 <목소리> 아, 그럼 먹으면 해볼게요 되고, 되고 있는 건가요? <웃음> <웃음> 아, <웃음> 뜨거워 난 요리는 진짜 재능이 없는 거 같아 야, 슬러시 집에서 이렇게 해 먹으면 되겠다 참기름 어느 정도 해? 한 숟갈? <목소리> 한숟푼 네? 소시지 소시지는 칼집을 낸다 와, 너무 시간이 없는데? 먹을래 아, 우리 엄마가 해준 거랑 좀 다른데 라뭐 맛있어? <웃음> 먹긴 했어? 응 수빈이 형, 밥 완성됐어요? <웃음> 역시 이 정도면 된거 아닌가요? 잘한 거 같은데? 이제 김밥 만들까요? 야, 김말이 어, 오, 나이스, 좋아요 휴히 갈래? 원래요? 휴닝 가요, 와서 자. 자, 잡고 여기다가 밥 먼저 이렇게 반정도 네. 깔고 김은 4등분이라는 거아 음? 알죠? 4등분이요? 아, 일부러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나요, 이거? 아, 아. 미니김밥이구나 야, 그러면 은 이거, 야, 이거 단무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냥 일단 미니 김밥 만들고 더 자, 자르면 되죠 그냥 작, 크게 만들고 네 우리가 등분시키자 달고나 커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달고어 커피 완성됐습니다, 손님 우와 잘했지? 네, 진짜 그때 본 것처럼 나왔어요 그치? 돼? 완벽 야, 완벽 그 자체다 밥 <웃음> 먼저 까면 돼반 정도만 포클밖에 없어요 나한 입만 포클이 있아나 포클이 있잖아 엄마의 손 아니, 엄마 엄마가 안 됐다고 옆에서 밥뺏서 먹었는데 알겠다. <웃음> <나이스.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웃음> <웃음> 몰랐는데? <웃음> 근데 김밥 안 잡았어? 아,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아니, 뚜껑 열지 말고 그냥 어, 이렇게 좀 뭐, 여기 그냥 빈 공간 뭐, 좀... 저 항상 터졌어요 네. 터져면 <웃음> 괜찮아요? 이거 누가 짜놨어 이것도 누가 짜놨 <잘 웃음> <웃음> <웃음> 야, 이거 뭐냐, 이거? 이거 올챙이 반대로, 여기 좀 보이... 와, 이거 진짜 잘만들지 않았어요? <웃음> 포도주스 어디 있어? 휴닝아 어? 진짜 잘 만들었지? 오, 야, 잘했다 그냥 내봤을 때 <웃음> 포기하고 <웃음> 밥만 집어넣어 <웃음> 김밥 만들면서 느낀 게 있는데 다시 김밥 배우는 걸 어머니한테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엄마랑 같이 할땐 쉬웠는데 그러니까 되게 쉬웠는데 다, 다시 배워야겠다 쉬웠는데. 여기 국물 좀 넣어줘 원래 플레이팅이 제일 중요한 거지 와, 완성됐다 연준이 형 이거 들고 갈게요 여기에 남자 어봐 라볶이야. 음. 볼수 있어? 아, 어, 그럴싸해. 그럴싸해. 그럴싸해. 그럴싸해. 그럴싸 젤라또 같지 않냐? 자, 자, 그러면 우리 각자 만드신 요리에 대한 제목과 약간의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짓겠습니다 도레미 아니야? <웃음> 도레미 김밥 도레미 김밥으로 하겠습니다 <웃음> 점점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도레미 김밥 혹시 도레미. 재료도 점점 많아지는 거야? 네, 그렇죠 아, 여기는 이제 밥밖에 없고 여기는 어묵만 있고 여기는 당근, 단무지까지 해서 도레미 김밥 <웃음> 네, 그럼 다음에 이 라볶이. 오케이. 네, 자 이제 원래 라볶이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데 처음에 라면이 없으니까 거의 그냥 떡볶이 탕이 됐더라고요. 라면 넣고 이제 멤버들이 조금 이렇게 데코 도와줘갖고 약간 다시 살아난 라볶이. 그리고 이제 어묵탕은 이제 태연이랑 같이 만들었는데 이건 그난 잘한 거 맞아요. 아, 네, 저도 이건 진짜 네. 잘한 거 같아요. 이건 어묵탕 할게요. 잘했으니까. <웃음> <웃음> 어묵탕. 태연한 어묵탕. 아 좋습니다. <웃음> 태연한 어묵탕. 이 슬러시는요? 아이 슬러시는 저도 만들어 보고 이제 번경도 만들어 보고 휴닝이도 만들어 봤는데 근데... 너무 신기해 갖고 깜짝 놀랐어요. 네. 신기하고 되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맛도 있더라고요. 맛있어. 네 맛있어요. 그냥 시중에 파는 포도 주스인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퀄리티도 있으니까 얘도 그냥 포도 슬러시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또. 얘 이름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정성을 엄청 고생 끝에 찾아온 행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이거 하면서 팔이 떨어질 뻔했기 때문에 고생 끝에 찾아온 네 행복 진짜 잘했다 근 제가 이걸 맨날 영상으로만 보다가 하니까 되긴 하더라고요 음음 지금 저몇 가지 요리 만든 거죠? 하나, 둘, 네 셋, 네 넷, 네네네 다섯 우와, 아 이게 다섯 개다 했어? 다만어다 1인분씩은 한 거죠 포도아릴라, 검포도알릴날 12개 다 와. 아 너무 명백한 표절, 12개다 와. <웃음> <웃음> 제가, 예 제가 만든 김밥은 왜 떨어졌나요? 양념장이없떨어졌네 아 다시 김밥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음> 미는 남겨놨어? 미? 응 어. <웃음> 순거는 자기도 커버하기 어, 힘든 거지. 거지 이게 아니 <웃음> 먹을 자신이 없대 이게 아니... 너무 아까워서... 아, 소장하고, 아, 소장하고 그래. 싶어가지고 큰 거를 보통 소장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잖아. 작은 것보다... 자, 그러면 드시면서 다음 주도를 기대하며 네, 네. 그러 다음에 또 만나요. 두둠. 두둠. 저희처럼 따라하시면 돼요. <웃음> 아, <거> 안될것 같은데... <웃음> 근데 따라해도 될 만한 게몇 개는 있어요. 나 다섯 개다 먹었는데... 포 <웃음> 스매시가 <프로스러스가> 제일 맛있어 <웃음> 자, 저희가 여러분들의 예능감을 더욱업시켜줄 미션들을 준비했습니다. 스파이터. 우리 애들 연기 진짜 못하는데. 오! 오리. 아, 사랑! 안 할게요! 맞춘 사람이 있는지 맞춘, 맞춘 사람 있어요. 있어요 맞춘 사람이 있어요 우와, 부럽다